무선 cctv 회전 카메라 일체형 ip 카메라는 간편하게 전원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. 무선 cctv는 선박, 컨테이너, 비닐하우스, 축사에서 사용하며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. 더 많은 내용은 네이버에서 함전도우미 유튜브에서 무선 cctv를 검색하세요. 보안카메라 www.1800-1184.com에 문의하세요. 감사합니다.